네, 가슴 지방 이식 수술하려고 을 왔습니다. 네. 나 수술하고 싶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더니안올 거야. 최대한 의견 숨겨봐야 돼.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내일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어, 아무래도 운동복 입을 일이 많다 보니까 좀딱 붙는 옷을 입으면 은 태가 살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내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긴장되기도 하고 음, 예쁘게 잘 됐으면 좋겠고 어, 그러면 내일 수술 잘 끝내고 다시 후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나이는 어? 30대 중반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수술을 고려고 오셨나요? 네, 가슴 지방이식 수술을 하려고 네. 왔습니다. 네.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원래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기 전에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좀 노출이 있는 옷이나 브라탑 이런 거를 입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과습 수술에 대해서는 주변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기는 했어요 예체능계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쪽에 많다 보니까 어 수술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얘기도 들어보고 사진도 보면 은 너무 운동복 태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됐어요 몰래 왔어요 <웃음> 거짓말 치고 오셨구나 이거. 피부과 간다고 뻥치고 왔는데 근데 딱 걸린 게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피부과 가는데 화장을 왜 해?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한 1초 생각하다가 아 기본만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피부과 간다면서 화장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순간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원래는 윤곽 수술도 조금 하고 싶었었는데, 네. 원래 다 자기만족이죠? 어, 네. 근데 거울 보면 그렇게 막 자꾸 단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코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모발 이식하고 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코는 제일 하고 싶긴 한데, 어,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바뀔까 봐 제일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리고 코 높이면 약간 여우상처럼 될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뭔가 좀 그렇게 아바타 같이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느낌 너무 싫어가지고 나비족? 어 맞아 나비족 느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어, 모르겠어요. 고민 좀더 해보고. <웃음> 없는데요 아, 딱히 없세요 자기 네, 만족. 네, 만족 네, 자기 만족인데요? 네. 자기 아, 아. 네. 완전 섹시한 남자였어 날가져봐 지금의 아, 내가 네. 수술한 이 나에게 아프더라도 꼭 참고 살 열심히 찌워서 2차 수술을 가자 아, 네. <웃음> 두 번째까지 먼저 계획하고 있으시다 아, 그럼요 <웃음> 수술해주시는 원장님께 네.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게 이식보다 흡입한 곳이 더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좀 빨리 회복하고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덜 아프게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수술 잘하고 끝내고 이따 결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가세요 진짜 꼼꼼하게 하신 거. 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요죽었어었어요요죽요죽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요어요 죽었어요. 죽어요죽었요 꿈에 왜 점만 치는 거야? 모르겠어요. 다 어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생각이. 제 이제 코 밑에 점 찍고 이제 복사하러 가는 거야. <웃음> 눈, 밑에 <웃음> 눈 밑에 점 진짜? 찍고. 점딱 <웃음> <잠> 찍고. <웃음> 부모님한테 피부 이제 관리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나한테 <웃음> 생각은 걸리지 않을까요? 걸리긴 어, 걸리겠죠. 네, 음. 최대한 이제 숨겨봐요. 아, <웃음> 아시면은 뭐 크게. 작년에 그때 고민할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나 수술하고 싶어 하면 어떡할 거야? 했랬더니안볼 거야 이래가지고 아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신경 어때요? 지금? 지금 좀 긴장되기는 하는데 기대가 더 많이 돼 그러면은 수술 잘하고 오세요. 응. 바이바이. 네. 지금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러시는 않은가 봐요. 그리고 진짜 어, 언제쯤을 고 어. 있는 거? 아 지통제야? 응. 수술 되게 잘 되셨나보다 근데... 아까 잠깐 눈 떴을 때 예. 만져봤는데... 아아 아... 아... <웃음> 아직은 잘 모르시겠어요? 네. 마취할 때딱 느낌이 어땠어요? 약 들어갑니다 하고 그때좀기억 없어요 <웃음> <웃음> 아예 고뭐 뭐 이런 것도 없고. 약 들어갑니다 네 잠깐 아프실 수 있어요 네 하고 상쪽 하하하 하하동하면하 오늘 근무 가능하시겠어요? 하하수 <웃음> 아, <안 돼요. 웃음> 있어요 취한 한 특허 그게 더 문제되는 거아니야 <웃음> 오기 전에 반주한 반주 잔 했습니다 <웃음> 나 no, 하나가 no, no, 정말 고개 많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고개 많으셨어요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웃음> 다음번에 네. 네. 뵙겠습니다 네. 어때요 느낌요 너무 좋아요. 여러요 이렇게. 이이 어땠어요? 시베리아 한복게에렇팔 반바지 입고 서있는 기이이었어요렇기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아, 아, 아 진짜요 음... 만족해요? 네 옷태가 네. 달라져서 그러니까 아까 들어올 때도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옷이... 저도 걸쳤는데 어, 걸쳤는데도 음... 볼륨감이 있어 보이네요 더 음... 네. 어, 빠지지만 않았어당일날또업하러가셨어네그 <웃음> 날은 괜찮았고요 음. 음. 두 번째, 세 번째 날이 음. 진짜 아팠어요 주변에서 네. 좀 알아봐요 그 당일에 제가 출근을 바로 음. 음. 했잖아요 음. 네좀딱 붙는 옷을 입었는데 쌤들이 너무 잘됐다고 이런식으로 네, 병원 어디냐고 다 병원 어디냐고 <웃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모임과는 네. 좀 달라요. 아, <웃음>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다음에 또 봬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위에 골이 없었는데 지금 골도 좀 생기고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2주차 때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